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니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웃음> 그래요? 네. 한국도 가야 될 텐데 <웃음> 한국은 좀 네. 생각을 해봐야겠어요다 아, 진짜요? <웃음> 네. 왜요? <웃음> 제가 바로 이어서 이제 설명을 네. 드릴 텐데. 한국은 오히려 입국이 좀 제한이 됐어요. 더 강화가 됐어요. 아, 어, 지금도 원래 강한데, 강하죠. 더 강하죠. 강하죠. 지금도 강한데, 더 강해졌는데, 요걸 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네. 왜냐하면 한국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요. 아. 지금 변이 바이러스, 한국은 굉장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미국은 음. 신경 많이 안 써요. 역시나, 이 변이 바이러스, 그 얘기는 있었죠. 변이 바이러스가 막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이중으로 써라, 이런 얘기까지는 음. 있었는데, 딱히 뭐 그렇다고 해서 더 강화, 지금 말,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막풀 불고 있잖아요. 규제를. 그렇죠. 오히려. 에, 에, 에, 에. 근데 한국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음. 거. 오는 24일부터입니다. 24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전자 증폭 검사,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됩니다. 그걸 음. 제출해야 한국에 입국을 할수 있는데 이게 원래는 워낙 이제 가지고 갔었어야 되는데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했어요. 음. 그러니까 외국인들 미국에 같은 경우 시민권자 음.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영주권자 일반 비자로 와 계시는 분들 전부 다, 다 음성확인서 가지고 그래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한국에 입국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어 이게 그냥 음성확인서 한번 제출한다고 끝나지가 않아요. 우선 음성 확인서를 그 한국의 이제 보건부에서는 그그 그 출발하는 나라에서 그 항공사에서 음성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아닌지 좀 검사를 하기를 지금 음. 바라고 있고 그게 검사를 해서 들고 갔잖아요. 그럼 한국에 입국했어요. 그러면 입국하고 입국 직후 하루 이내에 검사를 또 해야 돼요. 예, 네, 혹시나 비행기 타면서 뭐가 옮겼을까 이게 걱정을 하는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입국하고 하루 이내 에 한번 더 받아야 되고 한국으로 음. 들어가면 14일 격리잖아요. 네. 무조건 그 14일 격리가 끝나면 다시 한번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몇번세세번 세, 세번세 거예요? 총세 번. 한국에서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총세 번에 걸쳐 걸친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 그 양성 나오면 뭐 다시 격리고요. 보면...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귀찮아서 못 가겠네요. <웃음> 지금. <웃음> 그러니까 더 가기 어려워졌어요. 에. 당분간 한국하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음. 어, 만약에 깜빡잊고 음성 화, 그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음. 시민권자나 외국인들은 다시 돌려보냅니다. 한국 입국을 <웃음>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받은, 받을 수 없어요? 없어요. 그니까 러저 깜빡했는데 그냥 여기서 바로 받은 어. 뭐 음성확인서 하면 안될까요왜 급하게 나오는게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안됩니다. 그냥 소지 안한 경우에는 그냥 바로 다시 비행기 타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 경우. 한국인인 경우 영주권자 포함이죠. 한국인인 경우에는 어 이제 임시생활시설에 가서 검사를 하고 14일간 격리를 하셔야 돼요. 음성확인서안 들고 간 아니오. 경우입니다. 그 대신 그 14일간 격리되는데 필요한 모든 입소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돼요. 음, 음,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이렇게, 어, 손해를 볼수 있으니까 반드시 잊지 말고 음성 확인서, PCR 음성 확인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음, 자가격리 같은 경우에도 그 원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영국하고 남아공, 브라질에서 온 확진자의 경우에만 음. 1인시를 어, 사용하도록 한국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해외 유입 확진자는 모두 확진자의 경우입니다. 모두 1인실에 그렇게 격리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들 같이 가는 경우에도 뭐다 아이들과 다 떨어지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래저래 당분간 은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가고 싶은데 <웃음> 네. 한국 음. 뭐 작년 내내 못 가시고 뭐 오래, 올해는 좀 백신 때문에 가려나 했는데 우선 당분간 이게 풀릴 때까지는 그냥 네. 안 가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있어요. 강화를 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은 다행이죠. 그렇죠. 네.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좀 좀 줄어들고 한국도 백신 접종이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음. 거기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하면은 조금 더 완화가 되겠죠. 올 여름 지나면 뭐 가을쯤부터는 한국 가는 게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